자, 안녕하십니까. 장교생입니다. 자, 오늘은, 그, 다리에 나타나는, 이제, 다리 통증이나, 이렇게, 밤에 잘때 자꾸 쥐가 난다. 혹은 낮 동안에도 쥐가 난다. 뭐, 다리가 묵직해진다. 다리가 딱딱해진다. 조금만 걸어도 무거워진다. 다리가 무거워진다. 뭐 무릎에, 아, 무릎 바깥쪽이나 이런 쪽으로 알수 없는 통증이 자꾸 나타난다. 아, 심지어, 뭐, 발목에도 통증이 나타난다. 이런 분들에게도, 어, 효과가 될수 있을 수 있는 어떤 어, 그런 방법들을 한번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 제가 사실 실제로 어, 이런 보고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전화상담이나 이렇게 가끔씩 해드리면서 어, 제가 도와드리는 분들, 감독 멤버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어떤 그런 어,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라며 어, 뭐, 저, 저 구독자 신청하셔서 제 동영상을 계속 보시고 계신 분들은, 어, 잘 이해하시겠지만은, 혹여나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 의아해 하실 수도 있, 있기 때문에, 혹, 이제, 어, 아, 그렇게. <웃음> 일단은, 그 어떤 정확한 어떤 치료 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나 이제,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그, 이거는 뭐, 아주, 힘든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잘 적용하시면 의외로 쉽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물론 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리에 뭐 밤에 자다가 자꾸 쥐가 난다 다리가 무거워진다라는 사실은 어.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아랫배 쪽 허리 그러니까 골반 바로 위쪽 아랫배 쪽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자꾸 다리에 문제가 있다 해서 뭐 다리 마사지를 해준다. 다리 마사지를 해준다 해도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뭐 침을 맞는다. 뭐 이런에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거야. 사무직에 앉아 계시거나 어, 혹은 뭐 학생들이라서 교실에 앉아 있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일단은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자세가 있어요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컴퓨터를 하고 머리까지 숙여 버리고 이래 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앞쪽에서 피가 다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이제 아랫배 쪽으로 가스가 자꾸 몰려 버려요 피도 아랫배 쪽으로 가고 가스도 아랫배 쪽으로 가면서 심지어 아랫배 창자 그러니까 소장 쪽이 팽창되는 어떤 그런 현상도 들 벌어지거든요 어, 사실 이제 아랫배 창자가 이렇게 어느 정도 팽창이 되면, 소장 하단이 팽창이 되면, 아랫배도, 외형적으로는 아랫배도 튀어나오지만은, 이 팽창된 창자를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주기 위해서, 이 움직여주는 힘은 혈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랫배 창자를 둘러싸고 있는 피의 힘으로 이렇게 자꾸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피가 아랫배 쪽으로 자꾸 쏠리게 돼요. 또 음식을 먹어도 자꾸 아랫배 쪽으로 가스가 차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랫배 쪽에 과다한, 어, 피, 혈액과 가스가 몰리게 됩니다. 몰리게 되면 문제는 이제 심장에서 나갔던 피가 뭐 위로도 올라가고 밑으로도 내려가는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피가 다리 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래 배에 피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아래 배 창자가 팽창이 돼 있으면서 아래 배그 혈관들이 빵팡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서 피가 올라와서 아랫배를 통과해서 다시 심장으로 가난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다리에서 피가 아랫배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통과를 못하게 되면 점점 다리에서 피가 고이는 현상이 벌어져요 고이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혈관이 팽창이 되고 하지정맥류가 나타나고 다리가 붓고 종아리가 단단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확 다리가 묵직해져 버리고 막 천근만근이 되어버리고 뭐, 무릎부터 발목부터 막 발가락까지도 이상하게 막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막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실질적으로이 그러니까 아랫배에 있는 부, 그 혈액을 위로 조금 끌어올려주면 위쪽으로 조금 끌어올려주면 결국은 다리에 있던 피가 빠져나올 구멍이 생기면서 이제 슬슬 이제 올라오면 다리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다리에 있는 피를 다시 위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순환이 잘될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어. 물론 제 동영상을 계속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은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치료의 첫 단계 어뭐 장결성 치료의 첫 단계 이렇게 해서 뭐 가슴 들어올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사실 제가 뭐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전화상담으로 도와드리는 분들에게 이렇게 가끔씩 물어봐요 가슴 들어올리기 잘하십니까 이러면 거의 한 8, 90%는 가슴 들어 올리기를 잊어 먹고 있더라고요. 잊어 먹고 있어서 그분 보통 잊어 먹고 계신 분들이 꼭 다리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 그분을 되, 되, 되새겨주고, 아그 부분을 다시 되내 되새겨 주고 아, 그한 시간에 10분 정도, 5분 정도 가슴 들어 올리기를 꼭 하시라. 자, 이렇게 하니까 아,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보고들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아. 일단, 가슴 들어 올리기는, 이데 뭐,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 치료에 임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동작들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슴 들어 올리기는 어떻게 하나 하면, 이제, 아랫배를 살짝 집어 넣는다는 라 느낌으로 가슴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가볍게 또 바람, 입으로 바람을 조금 불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피곤한 것도 회복을 시켜주고, 또 창자에 있던 가스도 이렇게 빠져 나오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돼요. 1 시간 당 5분에서 10분 정도만 가슴을 들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신 분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소화불량 증상이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설사 증상을 가지셨던 분들은 문제가 좀 발생해 2차 자각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당한 시간 당 10분 이상은 가슴을 들어올리지 마세요. 10분쯤 지나면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허리를 꼬부장하게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허리는 항상 고추 세워 있는 게, 똑바로 세워져 있는 게, 옳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는 인정하실 거예요. 그죠? 아, 가슴을, 아랫배를 조금 집어 넣는다라는 느낌, 가슴을 좀 팽창시킨다라는 느낌을, 한 시간당 5분에서 10분 정도, 요것만 유지하셔도 훨씬 다리가 가벼워진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물론, 하루 정도의 어떤 실험, 시험, 실험 기간은 필요하겠죠. 안 해보시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하루 정도는 제 말을 믿고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자, 그 물론, 뭐, 어, 일단 해보세요. 뭐, 한 시간에 5분이나 10분, 혹은 뭐, 2시간에 한 10분 정도,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적용하는 거는 여러분에 달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무리하지 마라. 너무, 너무 심하게 나지 마라.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2차 자각증상들 여러가지가 이렇게 압박감이나 몸살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어, 조심스럽게 2보든지 1보부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 가슴 덜에 올리기가 가장 기본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랫배에 몰려있는 가스나 피를 위로 조금 적극적으로 끌어올려 버리면 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심장이 우리 왼쪽, 아래쪽에 이렇게, 위장, 왼쪽 상단에 이렇게 있어요. 아, 거기서 이제 세개 혈관이 나오는데, 한 가닥은 머리 쪽으로, 팔 쪽으로 올라오는 목오름 동맥이라고 하고, 한 가닥은 위장과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배 쪽으로 내려가는, 아, 위대동맥이라고 이렇게 해요. 아, 그리고 나머지 한 가닥은, 아, 심장을 다시 움직여주기 위해서, 심장, 표피로 이렇게 들어가는 관상동맥이라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랫배가 나오고 다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는 피의 양에 비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피의 양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거 아, 조금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아, 위로 올라오는 피의 양이, 양에 비해서 아래쪽 다리쪽으로 내려가는 피의 양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 자,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서 점점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 아래쪽은 커져 있고 위쪽은 자꾸 찌그러드니까 얼굴도 내려앉고 가슴도 찌그러들고 팔도 가늘어지고 자꾸 이러다 보면 이제 피가 밑으로 빠져버리니까 이게 이 상관심에 피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어 양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안되면서 어 폐도 커지고 심장도 커지고 고혈압증상도 나타나고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적응, 적응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어,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나, 어, 학생들은, 어, 약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돼요. 일단 물병 같은 걸한두개딱 준비를 하세요. 그냥 진짜 물병도 괜찮아요. 500, 500ml 콜라병도 괜찮고, 뭐, 신체가 아직 건장하신 분들은 1.5L, 이게 1.5L 물병이에요. 어, 이런 것들을 책상 밑에 딱 두고, 여러분들 아, 조금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하시나 하면, 이제, 아까 위로 올라온 게목 오름 동맥이에요 이게 올라왔던 피가 팔로도 가고 머리도 가고 가슴 이렇게 딱 피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병을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한 번씩 불어줍니다. 가볍게 머리도 이렇게 조금 흔들고 이렇게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동작으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이걸 아, 뭐, 증상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한 시간에 한번 정도는 한번 해보시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이걸 그냥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번 이렇게 물병 동작을 할때한 20번 내지 30번 정도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거든요. 너무 무리해서 또 몸살 걸리거나, 갑자기 운동 안 하시던 분이 이렇게 과격하게 하면 또 몸살이나 감기에 걸려버려요. 어, 이거 조심하시고, 그죠? 어, 뭐 1시간 주기로 하셔도 괜찮고, 2시간 주기. 아, 정이 귀찮으면 3시간 주기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 해봐야 알아요. 그죠? 어, 해봐야,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도저히 뭐 물병을 구하기가 귀찮다. 그러면 좀 약간 두꺼운 책 같은 거 있죠. 책. 어, 무게가 좀 나가는 걸. 손에 잡고 어 이렇게 하면 피가 심장에서 피가 위로 더 점점 더 많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올라오면서 실제로 아랫배에 있던 피도 올라오기 시작하고 가스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트림도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트림이나 하품, 가끔가다가 재채기 이런 것들이 자꾸 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가스가 안 올라오다가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어 한한 20회에서 30회 정도만 가볍게 해주세요 네. 가볍게 해주시고 가슴 들어 올리기를 1시간당 5분에서 10분 정도 살짝 이렇게 팽창시키고 있다가 아랫배를 넣고 10분 쯤 지나면 5분 쯤 지나면 이렇게 그냥 풀면 되면 가슴을 내리면 돼요 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가슴을 들어 올리고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가슴을 내리려고 해도 잘안 내려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잠삼이 감기가 걸려요 10분 이상은 넘어가지 마세요 주의사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동작은 다리가 굉장히 무거우신 분들은 이제 허리 동작을 잘 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저는 늘 그래요 이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지 마라 앉는 게또 그러니까 등받이에 이렇게 앉아 버리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허리가 꺾여버려요 뒤에 엉덩이를 딱 붙이고 딱 그렇게 앉아 있으면 그래도 좀 덜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앉죠 그죠 그냥 이렇게 꺾여 그래요 그래 제가 등받이 있는 의자에 가능하면 앉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는 게 좋습니다 일단 허리를 딱고추 세우고 자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죠. 허리를 자 똑바로 숨은 상태에서 허리를 이렇게 뒤로 살짝 이 상태에서 뒤로 살짝 이렇게 있으면 아랫배에 있던 피와 가스가 지금 이 앞쪽의 힘, 근력을 이용해서 지금 위로 뻗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배에 있던 피와 가스가 위로 자꾸 올라와요 천천히 천천히 올라오는데 아, 이게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동작이에요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 동작인데 문제는 이렇게 이런 동작으로 오래 있어버리면 나중에 허리가 아파요 아, 왠가 지금 뒷근육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피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래 있으면 앞쪽 힘으로 뻗히고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렇게 피가 올라오고, 얼굴까지 이렇게 천천히 올라와요. 어.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포인트는 이 뒤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고 있으면, 여러분 다리가 점점 가벼워진다는 라걸 느낄 거예요. 예민하신 분들은 금방 느끼고, 좀 둔하신 분들은, 어, 하루나 이틀 지나면 이제 서서 느끼기 시작할 텐데, 그렇다고 항상 이렇게만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허리를 이제 뭐 일을 하시거나, 뭐 학생이다. 허리를 이렇게 한번씩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다리에서 피가 올라와요. 허리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올라오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진짜 다리가 가벼워져요. 다리가 가벼워지면서 여러 가지 통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자, 허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뒤쪽, 이, 이,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가 있는 시간이 조금 더긴게 좋아. 그 여러분들 이제 계산을 하세요. 그죠? 그래? 이렇게 흔들어주다가, 한 번씩 다리가 좀 무거워진다 싶으면, 약간 요래 조금 있다가, 아 충, 어, 뭐 한, 한 1, 2분 있다가, 다시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야. 흔들어주는 다가또뭐 하루 종일 계속 이렇게 흔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을 하다가, 아, 조금 다리가 무거워진다, 느낌이 이상하다, 이러면, 또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고, 또이렇 뒤에서 약간 버텨주고, 그죠? 어, 요 작업을 꼭좀 실행해 주시면, 어, 다리가 훨씬 가벼워진다. 어,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실제로 이제 다리가 무거우신 분들은 많이 걸어 다니시면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리 쪽으로 다리 혈관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또 아랫배 혈관도 이제 많이 걸어버리면 아랫배가, 아랫, 피가 자꾸 내려와요. 왜? 다리가 체중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거든요 다리 힘을 자꾸 활용을 하시면 피는 점점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럴 때도 가능하면 팔을 이렇게 좀 세게 흔들고 이렇게 적극 머리도 흔들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다리로 가는 피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주머니에 서을꺾박 투박 투박, 투박 투박 걸어 다니시는데 굉장히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 위험한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건강이 점점 나빠집니다. 이런 어떤 상식적인 부분을 잘 이, 이해하지 못하면 노화가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이 어. 결국 나이를 먹으면 다리 혈관이 점점 커지면서 하지 정맥류가 나타나고 하지 뭐 부정맥 동맥류 이런 것들이 심지어 복부 동맥류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시고 그죠? 에. 그러니까. 어. 아, 여러분 하여튼 바람도 가볍게 한 번씩 부으시고 그죠? 어, 그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보면 이 아랫배에 있던 피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약간 몸이 다리는 가벼워지는데 어, 몸이 약간 찌뿌둥해진다 이런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어, 왠가면 아랫배 창자 혈관은 커져 있는데, 이제 윗배나 이쪽은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인위적으로 피를 살짝씩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끌어올리다 보면, 이 좁아진 혈관에 피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피가 또 순환이 잘안 돼요. 압력이 생기면서. 어,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이 가볍게 몸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뭐 집에 계시면, 방바닥에 방석 같은 걸 깔고, 파워워킹이에요파워워킹 머리도 흔들고, 팔도 흔들고, 무릎을 높이 들었다, 내렸다, 바람을 불면서, 바람을 불면서, 어. 자, 이렇게 어, 한 1분 정도, 1분에서 2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또 혈액순환이 쫙 되면서 몸이 가벼워져요. 가벼워지고, 막 금방 피곤했던 분들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확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껴보셔야 하는데. 하여튼, 일단은 그그 그 규칙, 제일 중요한 규칙은 1시간에 5분에서 10분 정도 가슴을 이렇게 들고 있는다. 그리고 이 가슴 들어 올릴 때, 지왕이면 가슴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운동을 같이 이렇게 조금 해 뿌리세요. 어, 물병 들기를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물병을 내려놓고, 가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런 다음에 내리고, 아, 그렇게 하고. 또, 조금 빠르게, 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아, 뭐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팔을 이렇게 한답니다 팔을 흔들면서 다리를 이렇게 공중에 붕 띄워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추가돼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붕 띄면서, 자, 팔을 흔들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다리는, 다리는 이제 드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걸어 다니면 왜안 좋은가 하면,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작용이 하면서 피가 점점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걸어 다녀도 사실은 무릎을 살짝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하지정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좋은데, 근데 안그런다니요 뭐, 투벅, 투벅, 이렇게 걸어 다니신다는 거야. 팔도 흔들고, 무릎도 좀 높이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드는 힘과 내려 꽂는 힘이 일정하게 동일해야 여러분들 다리가, 다리 혈관이 안 커지는데, 이걸 무시하고 걷기 때문에 결국은 나이 한 50, 60 되면 다리 혈관이 <웃음> 극도로 커지죠. 막, 선명한, 막, 그 핏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피가 어디서 왔냐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서, 가슴에서 내려갑니다. 목에서, 어깨에서 내려간 거예요. 그, 어, 그, 공감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 합니다. 제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왜 얼굴이 내려앉나, 왜 목이 가늘어지나, 여기에 있어야 될 피가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죠? 어, 그런 부분들. 어, 방금 했던 이 동작도 여러분들 약간, 어, 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한 번씩, 예, 한번 시도를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다리가 또 가벼워져요. 아, 어, 가벼워지니까. 요거는 꼭잘 적용해 주시고 혹시나 소화 불량이나 어,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위염 증상이나 자주 취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뭐 목에 이물감이나 어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방귀 증상, 가스 실금이라고 그러죠. 어, 또 방광염, 방광염 증상을 뭐 자꾸 소변 보러 가고 뭐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 또 동요하고죠. 또 비염, 만성 비염이나 천식이나 호흡곤란 증상이나 공황장애 증상이나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 얘기들을 제가 <웃음> 말씀드리는 게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하여튼 혹시나 그냥 제 말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유튜브에서 어, 대사증후군 치료법이라고 있어요. 1. 대사증후군 치료법 1이라는 동영상을 찾으셔서 그 말,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에 보시면 이런 이런 동영상들을 먼저 보세요 어, 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혹은 나중에 아, 이제 충분히 보시고 난 다음에 아 나한테 어, 궁금한 점이 계신 분들은 이제 세미나가 매주마다 열립니다 세미나가 매주마다 열리니까 세미나에 고동영상들을꼭 동영상, 그 보고 오셔야 돼요 안 보고 오시면 저하고 대화가 안 돼요 실제로 대화가 안 돼요 이제 오시는 분들은 저하고 대화가 잘 됩니다 맞아. 맞다 맞아 맞아 이러고 맞아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보고 오시는 사람들 어리둥절해서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90% 이상 스마트폰. 근데 스마트폰에 댓글란을 읽는 방법은 이제 대사증문 치료법 1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메뉴에 떠요그 밑에도 보면 동영상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어.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그 동영상을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아, 안들어도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동영상들 이렇게 위로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위쪽을 스크롤 하면 그쭉 올라가다가 맨 밑에 보면 대사증원 치료법 1강에 해당하는 댓글이 그게 쭉 나와요 쭉 나오면 아, 그첫 번째 댓글에 아 이런 이런 이런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아, 꼭 보시면 소화불량 문제도 해결되고 체기 문제도 해결되고 목에 이물감 문제도 해결되고 천식 문제도 해결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어떤 여러분들이 그걸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여튼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려고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저도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거든요. 너무나 고통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런 이런 동영상들을 거 2년 동안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도움을 보신 분도 많고 또애로는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믿고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은 좋아지신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장소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일단은 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화불량 있으신 분들은 가끔씩 이제 걸어 다니실 때는 이렇게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 더 주고 걷는 생활을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앉아 있을 때는 어 약간 이렇게 왼쪽 다리에 힘을 약간 더 주면 살짝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이렇게 가끔씩 아 이것도 너무 많이 하면 왼쪽 배가 아파요 가스가 왼쪽으로확 몰리면서 왼쪽 배가 아프니까 가끔씩 그냥 한시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꾹 눌러주면 눌렀다가 떨어지고 눌렀다가 떨어지면체하는 증상도 훨씬 덜하고 또 소화도 분명히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돼 여러분들 자바라 운동법도 봐야 되고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도 봐야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많아요 또 폐의 좌우 비대칭도 찾아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에, 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에. 그리고 하여튼 다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이부자리조정법이다뭐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적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베개를 빼고 주무신다거나 이런 거 이렇게 하셔도 도움이 되는데 막뭐 베개 빼고 자라고 한다면 못 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힘들게 뺐더라고요한두 달은 걸렸어요 너무 힘들고 막, 어, 막 목도 간질간질해지고 막 하여튼 희한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설명은 대충 이런 거 끝나고 제가 한 가지, 에... 광고 드릴 말씀은, 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동영상 하나 올렸다가, 마음이 편하지않 않아서 그냥 하나 내려버렸습니다. 어... 조금 더 정확하게 올려야 되고, 또 그게 제가 또 언급하지 말아야 될부분또 그래 언급한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 마음에 그냥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좀 외내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막 기침이 끊이지 않는 분들 계시죠. 그 그렇죠? 어.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을때 변수들이 워낙 많아서, 어설프게 올렸다가, 아, 오히려 여러분들 힘들게 할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여 제가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언급을 했어. 아, 그, 지난주에 우리 조명희님, 조명희님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명희님은 지난달에도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너무 감사하고, 최지원 씨, 어, 지원 씨, 우리,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한하는 최지원 씨인데, 세미나에도 여러 분 오셨고, 어, 데 뭐, 버는 것도 없을 텐데, 이렇게 매달 듣고 하또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정창도님, 정창도님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어, 어,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창도님, 어,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어, 그리고 또 최보영님, 최보영님도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아, 최보영님도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인 것 같은데 아아아는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최보영님 누구인지 대충 알것 같습니다. 아 후원금 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임광웅님, 임광웅님. 어,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 사실, 지난 동영상에 올렸던 내용인데, 제가 지우는 바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광웅님, 후원금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임광님은한 2년 정도 계속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아 어, 뭐 하여튼, 고맙습니다. 자, 원현식님, 원현식님 도 후원금 보내주셨는데, 어, 원현씨 님도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 그냥 익명으로 보내 익명이 아니라 어, 저한테 뭐 연락을 안주시고 후원만 해주셔서 제가 알 수가 없고 아 김현미님 김현미님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영씨 다영 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원금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하여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격려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지 또 <웃음>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음. 하여튼 제가 하여튼 여러분 격려 아뭐 이렇게 후원을 하시든 못하시든 아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참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아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진짜 저한테 힘이 돼요. 힘이 되고 어, 그렇습니다. 어,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 힘에 또더 용기를 내서 어, 또 계속 동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나도 어. 많은 분들이 좀 치료에 임했으면 좋겠고 세미나에 좀 오세요. 어, 세미나 그 대사증후군 치료법 77강 대사증후 대사증후군 치료법 77 이렇게 찾으시면 그 밑에 세미나에 관련된 매주마다 합니다. 매주마다 하는데 어, 근데 꼭 보고 오셔야 될 동영상들이 있어요. 어, 그거 안 보고 오시면 안 되니까 어,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대로 어, 그렇게 절차를 따라서 세미나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뭐 얘기도 저는 뭐 댓글란에는 많이 써놨는데 댓글란을 못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맨 밑에 있어요 동영상 이렇게 올려보면맨 밑에 대사대공은 칠호 77가 바로 밑에 있는 댓글이에요 첫 번째 댓글에 있으니까 그 동영상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동영상 들을 필요 없고 그 댓글란만 보시면 그어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다리가 아프신 분들 어 그렇게 다리가 아파서 막 다리에 막 이불, 이불 올려놓고 이렇게 있어도 사실은 올려놓고 있을 때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내려버리면 똑같아요 그 경험해 보셨죠? 똑같아 버려요 아랫배에서 안 빠져버리면 다리에서 결국은 잘못 빠져버려요 그 아랫배를 슬 들어 올려줘야 돼요 원래 아랫배는 쏙 들어가고 윗배가 올라와야 이게 정상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윗배는 내려앉고 아랫배가 올라옵니다 아랫배가 커지면 모든 병이 생겨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뭐 한의사분들도 얘기하고 의사분들도 아랫배가 대사증후군의 전조증후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막 신장병 뭐 하여튼 모든 병이 생겨요 하여튼 여러분들 치료에 참 제가 하시기 바랍니다 아저 이름은 장길성입니다 아 구독자 신청을 하시면 제가 매주 마다 동영상을 한 개씩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또 구독자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아이 사람이 무슨 동영상을 올려놨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뭐 허리 디스크에 관한 거 목에 이물감에 관한 거 비염에 관한 거 두통 증상, 어지러움 증상에 관한 거 설사 증상에 관한 거 하여튼 가스, 실금에 관한 거영유성 뭐 식도에 염 관한 거 굉장히 많은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신청을 하셔서 아이 사람이 어떤 동영상을 올려놨나 보시고 하여튼 주의하세요. 아, 무리하지 마세요. 절대 무리하지 말고 2부전진 1부후퇴 그죠? 무리가 됐다 시면좀 쉬는 거예요. 좀 쉬고 가볍게 운동 강도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시고 무리하셔서 또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책임을 지라 뭐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아, 보험 문은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절대 무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오늘 또한 30분 잡아먹었는데 시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꼭 다리 아프신 분들은 꼭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